수압하고 비교하면 쉬운데, 물이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수압이잖아요. 네. 그것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전압인데, 네. 그 전압 단위는 일단 볼트고요. 그리고, 네, 전, 전압에서, 대, 일단 전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,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능력? 능력? 힘? 오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오오. 그리고, 이 전류계랑 아 전류계래 그 전류랑 전압의 단위 있잖아요 이거를 측정하는게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전류를 측정하는 측정을 할수 있는 기기가 있는데 이게 전류계라고 그러고 네. 그리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게 있는데 전압계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네. 어 이거는 그 뭐냐 전류계는 그,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고, 저, 아,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고, 전압. 전화... <웃음>